자, 목사님 오늘 함께 읊조려볼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중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네. 아, 이 그, 부분을 좀읍조려 오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랄뻔했어요 <웃음> 아, 그렇죠? 말씀이 너무 길어서 <웃음> 네.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목사님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문장에서 보면 일부고 네. 이 자체로 또 완벽한 문장도 아니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짧은 구절을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은 이제 우리 속에 살과 피가 되는데 양이 많다고 어 우리 몸에 꼭 좋은 건 아니고 네. 어 음식의 종류가 많고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적당히, 음. 적당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우선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이 훈련이 안 되고 어린아이 와 음. 같은 사람, 이, 이 부분에서는 좀 어린아이 같아요. 네. 말씀을 네. 먹는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짧은 구절로 이제 꼭꼭 씹어 먹어서 살카피가 되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거죠. 목사님은 좀더 길게도 평소에 하시는 그러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네. 대부분 다 이제 길게 해도 큰 음. 부담을 안 느끼죠. 어. 어, 정신 없이 하죠. 하면은 뭐. 공감을 하는 게그 네. 이웃이 갈때 아세요? 네. 초기, 중기, 후기. 알 그래서 네. 알갱이 크기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 뭐몇 mm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예, 들 커지는 뭐 거죠. 예. 올해 어둠데 빛이 지나면하가나니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있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대로 뭐 이렇게 길게 해도 어. 그냥 뭐 어떻게 자기도 혼지 모르게 어.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도 제 여절이 예. 그리하면 내 빛이 섭외 그 비추면 내 지구가 급속을 가지면내 공야 내 앞에 여호와의 영광인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굉장히 길어도 방언을 듣는 것 같은데. 계속하면은. 아. 어. 뭐 전혀 길게 안 느끼고 이제 반복할 수 있죠. 근데 어, 어.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장PD님 한번.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아, 연습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어. 목사님 그 소리 내서 읍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내야 되냐? 이게 자. 민감하신 분들은 <웃음> 요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사실은 음, 음, 살짝 보통 이렇게, 살짝 때는 어쩔 수 없이 작게 네. 하지만 네. 네. 혼자 있을 때 정말 크게 보면. 전혀 달라요. 크게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예, 네. 혼자 있을 때 크게 한번 읊조려 보면 네. 그 똑같은 말씀을 크게 읊조릴 때와 조용하게 읊조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전혀 달라요. 야, 그래요. 네. 가능하면 크게 해야 되겠군요. 크게 해 보는 경험이 꼭 필요해요. 근데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그런 데는 같은 데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네. 것도 하나님 그렇죠. 이, 그냥 입만 읊조려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뭐 그런 데서는 소리가 옆에 들리면 안 되니까 입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읊조려야 사실 유대인들이 어, 아이들 교육 시킨데 가 보면 엄청 소리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뭐뭐 뭐 저렇게까지 크게 할까라고 음. 생각 들게 진짜 크게요. 네. 몸은 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 근데 이제 어, 뭐 통곡의 벽 가보신 분이나 또 이런데 크게 한 사람도 있지만 걸어 다닐 때 하는 거 보면 조용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조용, 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어릴 다, 때는 다 네. 굉장히 크게 가르죠 사실은 크게 이야기한 게 의미는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뇌는 음. 크게 이야기할수록 자기 소리와 상대방 두 사람 소리에 집중하게 돼 있대요 어, 다른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음. 소리를 크게 할수록 집중하게 음. 돼 있다고 그군요 네. 가능하면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음. 오늘 하가다를 좀큰 소리로 한번 해 보시기를 권면습니다차 아, 속에서 정말 큰 소리로 네. 하면 재밌죠. <웃음> <웃음> 힘이 나죠, 막. 그래서 오늘 구절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사님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구절을 보잖아요. 예. 저는 피차 이거 막 보면서 그러니까 겸손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렸어요. 예. 근데 하면서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부모로서 아이들 이렇게 말씀하가다로 같이 해줘야 예. 또 아이들이 나중에 또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예. 그런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네. 교회를 섬기고 이제 자녀 세 명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네. 애들이 결혼해서 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음. 근데 이분이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손주 일곱 명이 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어허. 물론 어릴 때는 다녔는데 네. 중고등학교 지나고 청년대 가면서 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자기 자녀들 참잘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장로님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키웠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웠냐면 교회에서 키워준 거예요. 아이 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맛을 느끼도록 도와줄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어허. 자녀들은 그리고 이제 학원 보내고 또 걔들 또 학교 가고 하고 그러나 장로님은 교회에서 키웠지만 집에서 한 번씩 피차 권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네. 음이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네. 참 라마다라는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음. 그게 배우다라는 단어인데 또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우다도 라마다 가르치다도 라마다로 계속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배운다는 게 제일 많이 배울 때가 가르칠 때거든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배우고 음. 배운 것 같은데 또 내가, 내가 배우, 배우고 있는 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돕는다고 착각하지만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아하.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게첫 번째 음. 그건 이제 입을 읊조리는 거죠 한 단어건 뭐열 단어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읊조려 본걸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 네. 정답은 없어요 음. 계속 성장해 가면 또 다른 걸 깨달아지고 또 다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있는 것으로 체크하면 안 돼요 음. 음. 네. 사실은 해답은 정말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깨닫게 하신 해답 네. 해답은 수백 가지죠 음. 근데 정답은 하나인데 정답은 없어요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건마다 깨닫게 하세요 음. 그러나 그걸 언제 깨닫고 해답을 찾아가냐면 나눠볼 때내 아. 아,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누가 뭐, 누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 네, 수가 있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음.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네.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어요 네. 너무 순수해가지고 음.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게 해주는 때가 있어요. 놀랍게. 그렇죠. 네? 네. 뭐그 우리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기도하고 나가. 나. 음. 비가 오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우산 도고하니까 <웃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기도했잖아. 얘가 제가. <웃음>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된 그런 뭐 애와들도 있잖아요. 네, 네. 피차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는가. 음. 그리고 서로 권면도 해보고 격려도 해주고. 어떻게 모든 지혜로. 근데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음. 네. 그거 다 인정해주면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야그 엉터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애들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아빠 <웃음> 내가 정말 꼭 비행기 사줄게 <웃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한 거 보고 어릴 때 네. 내가 꼭 가서 아빠 비행기 사줄게 네. 모르니까 네. 어? 근데 그걸 야, 이리 와봐. 비행기가 얼마인 줄 알아? <웃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렇 근데 왜 영적인 건 그러냐고요? 음.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라도. 엉뚱한 소리도네 어, 생각은 어떠냐? 뭐 하나님이 웃긴것 같아. 뭐 그러면 그냥 웃기실 수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음. 어,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진짜 하나 웃기신 분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삭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피자 나눠보자는 거죠. 야. 근데 나눔 전에 너무 많은 지식으로 나누려고 하면 아예 나누면 안 되니까 음. 짧은 단어를 읊조리고 제일 좋은 건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저는 그래요. 제목이라도 읊조리고 보자. 음. 일주일 동안. 음. 그리고 그걸로라도 나눠보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겠어 지금 이 하가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